잘했어? 엄마 이그랬어도야 응, 먹고 배불러서 코자 이제 없네 다 먹었네 없네 이제 없다 양치해야 돼 이제 양치하자 양치하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양치를 어쩔게 안 하고 가가지고 엄마가 마음이 찝찝했어 개운하지? 하자, 그래, 잠깐만 갑니다오 개운해졌어 <웃음> 잠깐만, 엄마가 새해 줄지 꺼내줘 이기뭐좀 닦아줄게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어야 돼많선 어제 말씀 잘 듣고 있어 아 기다 아 아직 안 샐았어 엄마 얼굴좀보자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응? 어, 편안해졌어 이제 됐어? 맞지? 됐대? 많이?